아이 저 아이 아이 아아아리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분석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사 빨리 다리 빨리 다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다 몇 시야? 9시 1분입니다 죄송합니다 9시 1분? 1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당신이 숨참으라면 참을 수 있어요? 1분 동안? 1분이면 아, 스포츠가 몇 세트야? 네. 음. 요즘 인턴들은 간절하면 선희씨 오늘 매느지셨나요? 아네 제가 이제 인턴 1년 차인데 지하철이 너무 혼잡해서 바로 몇번나왔어요 1분 남았습니다 우리와 분남습니다 이렇게 늦은 적 많으시죠? 마랑TV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밀지 합시다 형님, 내리실게요. 으, 어. 으, 으, 내리실게요. 아, 지금 몇 시야? 똥누죠 영원 성진씨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아.. 네 제가 7년 차.. 대리거든요 자리가 제일 멀리 있어서 점심시간에 꼴찌로 먹어요 점심시간에 밥 일찍 먹고 와서 일 열심히 하면 진급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점심시간 에 엘리베이터는 만석이고 많으시죠? 마랑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럽 <목소리> 정진씨 따뜻한 지 먹으니까 맛있어요? 응. 처음 먹어봐요 진영씨 회사생활에 고충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여기 회사 은 년차 신입인데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커피, 네. 커피 한잔 금은지아네 알겠습니다 전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이런점 많으시죠? 마랑티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더 이상 솟고 굶고 늦지 마세요 당신의 슬기로운 회사 생활을 위해 지금 당장 구독하세요 <웃음>